자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뭐냐 반반 파이트 호러 같은 이란 게임인데요 바로 이 게임이 뭐냐 반반의 캐릭터들을 구입해서 합체해 가지고 점점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적과 싸우는 게임입니다 바로 해볼까요 렛츠 기릿 자 게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장점 모든 공포게임 캐릭터들이 나와서 디지몬처럼 합체해서 진화해서 싸우는 건데 제가 디지몬 게임 꽤나 좋아하거든요 자 우선은 제가 800골드가 있으니까 두개 반반 전보조씨를 사줍니다. 합체! 오필라버드가 나오네요. 아하 근데 이 게임 특징 이런 게임 특징 광고를 엄청 봐야 됩니다. 자오필라버드 소환했고 프리! 동영상을 보면 공짜로 준다고 하네요. 동영상을 수천번 봐야 합니다. 자 일단 공격 시작! 오내 팀이 훨씬 센데? 야, 오, 필러보드 원거리였어. 야, 그냥 이겨버리는 우리 팀. 야, <웃음> 버그 필러까지 나옵니다. 일단, 괜찮아. 자, 1,500 골드를 얻었고, 오! 얘를 클릭하면 돈을 주는데 광고를 봐야 하네. 광고 한번 보자. 자 광고를 보고 다이아를 얻었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광화를 시켜보자 추추 찰스를 한번 좀 사서 합체 아추추 찰스를 합체시키면 퍼거필러가 나옵니다 길쭉한 친구들 얘네들은 근접 딜러죠 야 뭐야 이거 박시부잖아 야 박시부가 나왔어 아나 이런 게임 너무 좋아 진화시키는거 자오필라버드원거리는 뒤에 빼놓고 근접 탱커들을 앞에다가 놓겠습니다 좀 탱커들이 좀 많아야 되니까 앞에다 배치 시켜놓고 전보조시 합체 시켜서 오필러버들오필러버다 합체 시켜 뭐가 나올까? 어연 뭐야 이거 반발리나 아니야? <웃음> 오 근데 멋있는데 대포를 갖고 있습니다. 좋아, 파이. 오케이, 야 반발리나 너무 세. 야 이겼어. 야호. 자 승리로 다이아 1200개 아직까지 무난해 너무 쉬워 어네 아, 재밌다 이거 자 이렇게 시작된 4 스테이지 추추찰스 좀 합쳐주고 아 돈이 좀 있으니까 전보조씨를 몇개더 사줍니다 야좀 많이 깎여 자오피라우드 합체 반발리는 한번 합체해 볼까요 합체 오 스팅어플린 <웃음> 아 너무 재밌는데 아 그러면 추추찰스 한번 더 합체해서 아 아마 박시브를 합체하면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 이거 합체하면 파피 플레이 템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 오 뭐야 오 츄츄찰스인데 색깔이 약간 보랏빛을 띕니다 야 엄청 세보이는데 렛츠끼릿자 과연 누가 이길까 우와 너무 세야 츄츄찰스 피통 엄청 큰데 야 스팅어플린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격력이 엄청 세 자, 7,300 다이아 또 싸웁니다. 지지 않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아, 무난해. 아, 무난해서 너무 좋아. 제가 지금 양악을 하고 있습니다. 스팅어플린 승리 어떻게 그래도 낭만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반반으로 고르겠습니다. 반반! 우와! 야 캡틴 피들스 얘가 근데 탱커인지 원거리 딜러인지 모르니까 일단 가운데 놓고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오 원거리였어! 야 너무 센데? 야 적팀 그냥 쓰러지는 전보 조치들 야 진짜 세다 일단은 계속 싸우는 게 낫다고 보여요 저는 아직 뇌가 너무 세가지고 오케이 그냥 이겨버렸어 자아 여기 추추찰수 두마리 원거리 딜러들 좀 따로 떼어내야되나 자 근데 좀 탱커가 약해져있으니까 얘들 좀 사놓자 자좀 많이 그냥 많이 사놔 이렇게 오케이 야 떼거지로 제가 사놨습니다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야 그냥 죽는데? 야 스티커 플리 너무 쎄야 합체를 시켜놔야겠다 와 너무 쎄다 자 일단은 추추찰스를 좀 합쳐놔야 될것 같아. 자 이렇게 합체하고, 자버그어필로 합체해서 막시브 합체. 오케이, 아 이렇게 토마스를 얻는 거구나. 이야 좋다. 오케이, 토마스 하나 얻었어요. 얘 진짜 쎄자 자, 삽니다. 캡틴 피들스를 사면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자 보겠습니다. 자 과연 오 오호호. 주인공 반반이 떴습니다 반반이 쌍권총을 들고있네 야 좋아 이러면 지금 다 이기지 자 가자 오케이 야 반반 짱스야 그냥 앞대버리는데야 추추찰스가 죽기전에 앞대버리는 반반 역시 반반의 유치원 아 승리의 춤을 추는데 귀엽습니다 파이트 어 적팀에는 지금 캡틴 피들스 두마리가 있는 상태인데야 아직 저한테 너무 약합니다 반반을 산게 너무 신의 한춘데 너무 쎄 <웃음> 귀엽게 와리가리 춤을 춥니다 자 계속해서 싸워봅니다 와저 팀에도 반반 생겼다 야, 얘 너무 빨라 얘도 크는 습도가 오야 이거 진다고? 잠깐 반반 먼저 죽이고 와오무승부가 아아 졌다고 뜨네 자또 광고를 보고 왔고요자와 이거 근데 너무 비싼데 반반을 사버릴까? 오케이 반반을 사버립시다 이야 다 사버려 진짜 다 만들어 다 만들어 야 너무 비싼데? 오케이 반발리나 합체했고 스팅어플린 합체 야 결국엔 똑같다 자 이렇게 시도합니다 과연? 야 토마스도 그냥 없애버리고 자 반반 대스팅어풀린 저에게는 캡틴 피들스가 있었습니다 야 승리의 기쁨쇼 자 이제 오피러버드 반반 캡틴 피들스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제 질 수가 없어 자 싸웁니다 렛츠고 오케이 야, 일단 원걸리 딜러가 굉장히 세요 오 어, 우리 탱커 잘렸다 어어 어? 잠깐만 이걸 진다고? 에? 야 안돼 반반이 있 우! 오! 야! 반반 개쎄! <웃음> 야! 반반이 다.. 다 부찔렀습니다 진짜! 아 근데 이거 광고 봐야돼! 탱커가 지금 너무 약합니다! 자! 지금 캡틴 피딜스를 하나 살수 있어! 딱 사고! 합체 오! 과연? 반반을 두 개다? 자! 이제 반반을 합칠 수 있습니다! 갑니다! 과연! 과연 뭐가 나올지! 오! 어, 뭐해! 뭐야? 롱레그 프로그? 처음보는 앱니다? 얜또 뭐야? 우와 얘 반반이 사라지고 뭐 이상한 악마 몬스터가 나왔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레츠 고! 오케이 오케이 완전 세 이야 오케이 우와 다 원컴이 나는데? 야, 미쳤다 야, 너무 센데요? 야, 아, 근데 약간 탱커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놔야 될것 같아. 투투찰스를좀 사놓겠습니다. 오케이, 합체, 허거필러 합체, 박시보 합체. 오케이, 좀 사놓고. 지금 원거리 딜러가 충분히 세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놔봅시다. Let's fight! 오케이, 야, 이제 너무 세 근데 적팀에도 양마 몬스터가 생겨가지고. 야, 좀 빡센데? 왠지 양마보우 서고 합체해 보고 싶이나 하 자, 광고를 많이 보고 왔고 돈을 좀 챙겨 놨습니다. 자. 가자. 일단은 캡틴 피들스를 하나 더사 주자. 아, 캡틴 피들스 하나 더사 주고 합체를 시키면 반반이 듭니다. 반반이 진짜 세. 반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으니까 다시 가 봅시다. 렛츠 끼리. 오케이, 오피라 보드 합체. 갑니다. 렛츠고! 오케이, 어, 우리, 팀. 오, 뭐야, 저와미롱 리그잖아. 너무 센데?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겼어. 겨우 이겼다. 아이수. 자, 이제 이걸 합체하면 악마를 드디어 합체! 오, 뭐야? 우와! 야, 전보조 씨인데 로봇 형태야. 야, 이거, 메탈 전보조시네. 와, 미쳤다. 야, 가자. 야, 화살을 쏘네. 야, 안 돼, 안 돼. 야, 얘도 너무 센데? 야, 근데 내, 메탈 전보조시가 훨씬 세. 야 약간, 디지문으로 치면, 어? 잡는데요? 야, 뭐야. 야, 근데 이게 탱커가 너무 약해.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이거. 반반 좀 합쳐주고, 필라보드 합쳐. 근데 쟤한테 다 원콤이야. 토마스 합쳐. 거기 워기 합치면 아싸! 마미롱 레그 얻었고, 자 마미롱 레그를 선두 주자로 하고 싸웁니다. 과연... 오 그래도 마미롱 레그가 좀 버틴다. 나이스! 나이스! 원래 아까 다 원콤 났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나이스! 이겼어! 야호! 얘 없으면 못겠어요. 오케이! 야 근데 우리 텐가 훨씬 세다! 그냥이기네야 근데 마메롱레가 진짜 쓴데 오케이 그냥 이겨야 마메롱레그가 또 탱커가 단단한 탱커가 필요하네 아 제가 디지몬 관련 포켓몬 관련 게임들 이렇게 진화시키고 뭐 합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 게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애들 합체해가지고 진화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